네 쌍뚱 쌍뚱 쌍뚱 쌍뚱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우와 일본, 미국, 뭐, 필리핀 요거 찾으시는 분이 있고 요거를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경영버튼이 <웃음> 생겼고요 대상바퀴를 위해서 도로 기압을 연주다시네요 <웃음> 어? 리턴이 가있셨어요 하하하하하 아, 테마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애니멀 로크크크크크크 애니멀 로의 테드 DK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박람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저희 두 눈을 사로잡은게 있어요 요건데 이미터 되겠다 와.. 장난 아닌데? 와 이런게 있나 이거 트라이톤에 거같은데 한번 올라가볼까요 트라이아예 맞네요! 아 갈까요? 예 안녕 자 이제 트라이톤에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 만나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이구, 예 안녕하십니까. 작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이렇게? 물이 오오오오오오 딱 보면 떠오른 거 없으세요? 딱 보면 저거를 보세요. 예. 싹뚝 싹뚝 싹뚝 싹뚝 아! 미용실. 예. 네. 네. 와. 전국 500개. 아, 아 진짜? 예. 네. 소름 돋는. 꾸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울이 나타나니까. 예. 네. 와. 싹뚝, 싹뚝 싹뚝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싹뚝 싹뚝 하는 거야. 이제 바람이 아 쬐~나게 물한번 내려주고. 기가 막힌다. 자연을 보고 아 커트를 아 하는. 이제 미, 미용실의 새로운 바람. 예. 이것도 처음 보는데? 예. 요거는, 이제, 리가왜 새벽, 새벽에 뭐 낚시 가는 사람들 보면 안개 쭉 올라오죠. 와. 근데 앞이 흐릿흐릿 아, 하잖아요. 예. 굉장히 묘한 느낌? 예, 아, 네. 그거예요 건축 벽면, 뭐 10m, 20m 전체를 통으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밍 장치가 있어서 제로에서 100%까지 밝기 조절이 돼요. 자동으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제 벽체를 동적인 걸도 주는 거죠. 아, 식물을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빛을 움직이게 하고 물을 움직이게 하고. 반 대로 생각하면 발로 밟아도 되겠죠. 바닥을 다 하는 거죠. 아아 실루엣을 보면서 걷는 거죠. 와. 네. 아 기가 막혀요. 하게 저쪽으로 하셔서. 어 우리가 이제 처음 시도를 했고 뭐 특허나 디자인 등록 이런 게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거 구매하시려면 네. 어. 트라이톤으로 연락드릴게요. 트라이톤. <웃음> 트라이톤. <투어. 웃음> 트라이어 <투어. 웃음> 어, 앞으로 방향성은 어. 어, 좀더 식물을 가까이 할수 있는 치유 네. 아. 컨셉으로. 치유입니다. 네. 네. 아, 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요새 이런 게좀 있잖아요. 아, 네, 대표님이신가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소개 한번해주시 아, 네네네. 저는 부산의 동래구에서 작은 샵 하나 운영하고 있는 에코아타 아쿠아 대표 하아준수 입니다. 네, 원데이클래스도 하시죠? 원데이클래스도 하고 자격증도 하고 투데이클래스면요? 투데이클래스... 그런거 나 얘기 안하셔도... <웃음> 작품을 만들 때원래 네. 유지하는게 관건이거든요 어, 옆에서 안보인다? 네 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시면 반사가 돼요 와. 더 넓어 보이게 되죠 속이 와... 네. 네. <웃음> 그거 하나 또 하나까지 다 노려서 이렇게 만든 작품들이고요 아, 여기도 그러고. 뒤쪽에 이제 빗들어오는 것도 이런 거는 계산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진짜 저 디테일 보세요 저 구석 곱도에서 보면은 쫙안네 아, 예, 그렇게 <웃음> 어물 떨어진다 <웃음> 네 <웃음> 선물용으로도 좋고 간단하게 배타 기를 수 있는 구석이라서 <웃음> 13만원입니다 광남의 풀세트가? 네자 이런 걸 하시려면 에코아트 수족관으로 부산에 <웃음> 네, 있는 거 어, 맞죠? 수족관. 네 맞습니다 네. 모터가 네. 여기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돌멩이가 굳어있지 않으니까 이것만 네. 빼가지고 모터만 잡아당겨 아... 빠집니다 정말 보기 힘든 희귀 크랩이 살고 있거든요 <웃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오이 되게 순해요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처음 봐 이런게 이게 민물개에요? 네 민물개입니다 버로우도 안하고 되게 순해요 관리도 네. 편해서 <웃음> 오오아 오, 아예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이거 여자분들 기가 막히게 좋아하겠다. 네.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정말? 자기가 집에서 어 한번 수초왕 도전할 수 있게 레이아웃은 내가 만들어준다. 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A 2 B 있는데 한번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장난 아니다. 저저 뒷포기 봐봐. 와. 저 뒷포기 하나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갑시다. 저희그무거방에 그 지금 기폭이, 기폭이 없잖아요 기폭이 딱 없었는데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계시니까 네. 뭔가 개체가 달라보이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네 예. 안녕하세요 어 A2B 운영하고 있는 이필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패션 뭐 그런 거 아. 디자인은 아니시죠? 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깜짝 놀랐어 제일 아,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네 A투비 하면 금붕어 정말 유명한데. 네네. 저하고 저희 식구들이 금붕어를 너무 좋아하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거래를 하는 거래처 그 수족관 사장님들도 금붕어를 너무 좋아하셔서 같이 열심히 좋은 금붕어를 찾고 또 세계 시장에서 이제 좋은 금붕어들을 많이 찾아서 수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태국에 제 농장이 있고요. 일본으로도 좀 많이 보내고 있고요. 어... 일본, 미국 뭐 필리핀 나라에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와... 아니 이런 데 인터뷰 안 하려고 하셨어요? 아, 이거 너무. 네. 오늘...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동이다 마크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그 많은 환경이 조성되게끔 좋은 금붕어 또 건강한 금붕어를 많이 수입하려고 노력하고 수족관 사장님들을 또 많이 도와드려서 그분들도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장소는 요새 핫한 사료죠?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인터뷰 한번 해 주시죠. 예. 네. 아. 아, 마늘이 다 들어가서 면역력 강화 사료라 아. 이 천을 탐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랜뉴 그린은, 네, 뭐, 알죠? 식물성 사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식물성 사료로 이번에 또 반응이, 이게 인기가 좋다는 걸 이번에 한번더 느꼈고. 네, 좋아해요. 네, 이거 묻지 않고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네. 그랜뉴 레드는 발색 강화. 네. 음 얘는 식물성이라 소화 흡수력이 잘 되는 사료. 그리고 얘는 스피룰리나랑 알개가 많이 있어서 아 소화력이랑 그리고 바닥층 관상어는 배에 상처가 많아요 음. 그래서 상처 회복에 좀 강점이 있는 사료인데 아 얘네가 또 새우나 가제가잘 뜯어 먹어가지고 새우 가제한테도 네. 좋다 그리고 타이오는 네. 모든, 제, 모든 제품에 다 마늘이랑 니아신이랑 비오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늘로 면역력 강화하고 그리고 니아신이랑 비오틴으로 피부 지느러미 그리고 꼬리 갈라짐 이런 거에 강점이 사료입니다. 파란색 물고기 키우실 때네 요거 하시면 파란색 발색 강화되는 전문 사료입니다. 블루 계열 그럼 이거 스피룰리나. 그 스피룰리나. 이거 금붕어 잘 먹죠. 예, 맞아요. 부상성만 또 먹는 금붕어들이 있어요. 침강성 사료를 금어들이 선호하긴 하는데 네. 또 이것만 먹는 애들이 것만 먹더라고요. <웃음> 예. 그래서 요거 또네잘 반응이 좋고 베타펠렛은 소진됐어요. 이틀 음. 이틀째. 그래서 지금 오. 박람회에서는 더 이상 예, 예 재고가 없어서 음. 좀 예. 온라인에서는 재고 있죠. 온라인은 재고 당연히 예. 있죠. 어, 네, 네, 좋습니다. 네. 선풀이는 또 전체적인 특징이 얘네들은 소화 흡수율이 60% 이상이 되는 사료예요. 근데 보통 4,50% 넘기도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60% 이상 이제 소화 흡수가 되다 보니까 구석구석 다 영양분이 끝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금화 사료인데 금화 사료 뚜껑을 여시면 다 진공포장이 되어 있어서 알맹이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 입자가 딱 적당하게 네. 네? 만들어져요. 제가 있구요. 아까 그 인터뷰 네.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할때 이거 뭐 딱반 반절 정도 주고 먹는 거 보고 반절 정도 주면 되게 좋다고 네. 이렇게 아, 디렉션을 받았는데 네. 좋더라고요. 네, 아, 이거 좋, 좋더라고요. 가루처럼 보이는데 달갱이에요 그래서 치어도 먹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성어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요거 찾으시는 분이 있고 요거를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앞뒤가 <웃음> 다른 건데 파란 거를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빨간 거를 아 달라고 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션프리가 앞뒤가 달라요 맞아 요 네. 아, 네. 네. 질병의 발생을 80% 감소시키는 네. 그런 특허를 받았고요 그래서 머리 모양이라든지 뭐 지느러미 이런 베타의 발색이랑 광택을 강화하는 음. 네, 그런 전문 사료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피룰라 함량이 되게 높아가지고 어, 네. 베타 색깔이 이제 발색이 확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거북이 눈 건강을 지키기는 사료로써요 거북이 눈에다가 이렇게 직접 뿌려주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안약같이? 네 안약처럼 어, 네. 근데 눈에 들어가도 되는데 네. 거풀에다가 눈꺼풀에다 하면은 좀 부어오른 그런 아, 물거북이 그래서 물거북이 거북이. 꺼내가지고 네. 주시고 한 1,2분 이제 좀약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다시 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거북이로는 수용성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흡수율이 좋고 투명성이랑 어... 가라앉는. 거. 가라앉고 얘는 저는, 뜬다. 네 플로팅. 여러분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예또또 또 올게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뭐 아시겠지만 저희 메탈라이트 잘 사용하잖아요. 네. 야 기가 막히네 메탈라이트 색감은 예.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어, 기가 막히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스 에서 메탈라이트 조명을 제작 판매하는 직원 최영수라고 합니다 음 오늘 저거 저 처음 보는데 네네 저거 한번 잠깐 기계 소개해 주실 수있나요네 아, 알겠습니다 오 3세대 네. 저희가 이번에 블루투스 컨트롤러 3세대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와. 일단, 사전 예약 구매를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11월쯤 되면 안정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발송을... 앱은 아직 2세대를 사용할 겁니다. 아. 원래 3세대 앱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발 단계 중 진행 중이고요. 12월까지? 네, 12월 달에 완료가 될 겁니다. 음... 그러면 12월 달 완료되면 이제 모바일 그, 구글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음...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3 세대 특징이 뭔가요? 3 세대에서는 고객의 이제 불만 사항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 첫 번째 와이파이 기능을 넣어서요. 네. 이제 원격으로 자기 집에 있는 조명이든지 회사 조명이든지 아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 선택으로 해서 네. 조명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세팅할 때 이제 복수 선택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네. 한 번에 세팅을 할수 있고. 그리고 버튼도 전원 버튼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아, 없었거든요. 오, 오, 오, 예. 네, 전원 버튼이 생겼고요. 왜, 왜 전원 버튼 이 있어야 되죠? 아, 원래 이 세대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런데 그 고객들이 불만 사항이 뭐냐면 네. 세팅을 했을 때 네. 조명이 이제 꺼져 있거나 약할 때 환수를 해야 되거나 잠깐 좀 이제 수조를 확인할 때요. 아, 타이머 꺼진 시간에. 네네. 아, 그럴 때는 핸드폰을 찾아서 이제 다시 또 연동을 해서. 아, 아. 켜서 음, 확인을 음, 했었어야 됐고 음, 그래서 종면 버튼을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네. 이제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배터리야. 배터리요. 네네. 네. 안에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유는 한 번씩 간헐적으로 강제 전원이 꺼져 버리면 세팅 값이 초기화됐었습니다. 아, 네. 그것도 이제 고객 불만 사항이 많아서 이제 내장 배터리를 넣어서 강제가 전원이 내려가더라도 저장되어서 불러오기 하면은 이제 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헤가 날라가 화나죠. 그렇 네, 그렇게 네 가지 정도에 뀌었다고 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네, 3세대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한국 수경 예술 학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뭐 저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문문문 한번. <웃음> 홍보만 <한번 웃음> 해주세요. 문목무가 간다라고 네. K y o u t 에서채널 새로운 컨텐츠로 예. 예. 새로운 컨텐츠로 지금 기획을 해서 어 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한국인 스케이퍼와 외국인 스케이퍼 같이 했다 그러는데 외국 외국 스케이퍼들 중에서 저희 대회에서 심사를 해주신 분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세명 정도는 이번 대회에서 1,2,3위 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총9 분을 모셔서. 게 예, 어왕이 아, 꾸미게 됐습니다. 그 작품 보면서 한번 야자첫 번째 에이탱님이신가? 네 에이탱님이랑 대란의 예, 예. 휴고리아오라고 아, 하는 아, 분이 이제 꾸민 어왕입니다. 이거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2층에 카페가 생기는데 아, 카페 어왕들이 쭉 전시가 될 거고 아, 여기에 수초 심는 것도 이제 KA의 멤버들이 와가지고 심어줄 거예요 수초를. 굉장하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 우와. 저 사실 이왕이 제일 예뻤거든요. 아. 약간 비오톱 스타일의 느낌이 나서 어. 디케이 님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셀주크라는 분이고요. 음. 그 다음 이분은 이제 옛날부터 트레시 님이라는 이름으로 음. 활동하던 블로그이셨거든요. 아. 또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예쁘다, 이거. 알베르토. 알베르토 이탈리아 사람인데 예. 이 친구는 저랑 동갑요 그리고 윤태기 님은 이든 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아. 분이고요. 이든 수초 심겨짐이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다. 수초 심겨짐. 자리들 있잖아요. 오 세계 1위 아쿠아스케이퍼인 타카다 후카다 아 타카키 후카다라는 아 분이 이제 꾸미신 어항이고 어 신동진님은 이제 학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 중에 한아 분이세요. 와이 수초가 심어지면 네. 훨씬 더 보기가 좋은 어항일 거예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여기 학회에서 꾸며진 어항들이 진짜. 아. 진짜 왜 하필 사람들인지알거 같아요. 다음은 후안 네. 푸차데스, 네. 스페인 분이고요. 네. 박대한님도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아. 이게 지금 이제 그 스케이퍼들한테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서 1등. 아, 심이 넘치네요. 스케이프네. 예. 좀 더, 정말 과감하다. 옆에 누구 오셨는데 우리 감성 블로거님 네. 미카엘님 아니에요? 유튜버예요. 유튜버나 블로거나 둘다 똑같죠. 둘 중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미카엘입니다. 뭐, 저희 <웃음> 스튜디오에도 네. 한번 오셨었고.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성성적이에요 유튜브 영상에 이요저 예. 네. 진짜 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좀 노잼이에요. <웃음> <웃음> <노잼이야>. <웃음> 근데 우리 것도 노잼이라. 예, 맞아. 뭐 우리 저희도 노잼이라. 네. 네. 참고로 어항 사이즈는 석자이고요. 네. 석자 그냥 기본 사이즈입니다. 9호4 그러니까 5 4 5 일한군인 것 어, 같아. 이런 기수님은 옛날부터 뭉이라는 활동 이름으로 블루 활동하셨던. 예. 네.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다 끝난 거 맞죠? 끝난 거예요. <웃음> 네네. 어 여기는. 궁금하실 거 봐. 어 여기는 한국 두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아. 이제 한국인 두 분이신데 전영주 박사님께서 저희 대회 심사위원으로도 예. 활동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심사위원 한 분, 일반 회원 분한분 이렇게 아. 두 분이 작업을 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못본 스타일이다. 네. 파비안이라는 분이 이제. 참고로 브라질에 사시는 분인데 네. 그 사시는 곳이 이과수 폭포 옆쪽이라서 그런 자연 경관 아 같은 걸 맨날 보시는 분이다 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이렇게 그런 그 스케이핑이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아. 있어요. 흔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도로 두 가지가 있으시네. 맞아요. 네, 앞뒤로 살짝 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완성된 거 공부가. 이거 나중에 완성되면 이거 카페 한번 아, 이거 이 카페 있는 와봐야겠다. 오요 인도네시아 분, 코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김상진님. 요분은 크리벤 님이라는 이름으로 오! 활동하셨죠. 옛날에 새우 블로그로 블룩. 새우 좀 네. 유명하셨던 분이시죠.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크리벤님 그분이시구나. 네. 이게 동상이네요. 동상 네. 이스마일 아길라르, 어. 스페인 분이고요. 어. 김기영 님, 이분도 잘하시는 분이구요. 어, 난... 야, 이것도 특이하다. 난 이거 좋다. J 이제... 어 어항은 다 봤고 학회 회장님 모셔서 앞으로 방향성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저희가 처음에 학회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이제 국내 작가들을 발굴을 하고 그 작가들의 어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우리 국내 아쿠아스케이핑 수준을 좀 높여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예. 네. 앞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학술 대회 이런 것도 하나요? 저희가 작품을 이제 콘테스트에 제출을 하잖아요. 네. 국제대회 출품을 하잖아요. 네. 그런 작품으로서 저희는 아, 어, 학술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 감사합니다. 활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네. 작가님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긴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 인터뷰 한번 해 봐도 될까요? 유튜브 님부터 한번 부산에서 아, 대야 야구... 한번 돌려 주실래요? 아, 이렇게 저기 저... 이렇게 네, 돌리라고. 편하게. 네. 편히 <웃음> 하세요. 네. 내 얘기인데? 구독자분들 그런 거 좋아해요. 흥미가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부산에서 대이하쿠아를 <웃음> 수주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토라고 합니다. 아, 네, 출품했습니다. 몇등 하셨죠? 어, 24등. 24등 했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는 이렇게 출품을 했고 네. 내년에는 좀더 준비를 더 잘해서 예, 한자리수 아, 옆에 계시는 어, 이런 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아, 아, 아. 하겠습니다. 좀 얼른 마이크 넘겨주세요. 한자리수. <웃음> 아, 예, 예.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니어스 유정호라고 합니다. 아, 아, 응. 아,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네. 올해 어, 저도 KIAC 출품을 했고요. 아, 예. <웃음> 네. 어, 어, 우리 천이가 주셨어요 결승하셨죠? 저6위했습니다 한자리 스네. 안녕하세요. K 작가로. 있는 이설 조진성입니다. 아이 작품, 네. 오, 시미디. 너무 좋습니다. 높은 랭커들 사이에 계시네요. 국내 랭킹 삼입니다. 아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무무가 간다편 처음 나 나오셨죠? 한숨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상에서 아쿠아리스모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민이라고 합니다. 다 매장 정리 다 되, 되셨나요? 아직도 제 마음에 아. 차지 않고 있고요. 저희 아. 아.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저희 한번 불러주시죠. 아무 때나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원로 작가 넥스카 최승진입니다. 아, 원로 작가. 작, 여쭤봐도 작품은 저 오늘 수초 디스플레이했습니다. 얼떨결에 아, 그, 금상 받았습니다. 아, 네. 금 저번, 저번에도 상 받으신 거 대상 받았습니다. 정말 아 대상 대상이랍니다. 아, 또 아,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자 예. 아, 예, 지금까지 2022년 관상화 박람회에서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되힘좀 내세요. 배가 너무 아, 니까밥 그러니까 먹으러 가요 네. 안녕. 끝.